이 전국 각지에서 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인터넷 에 들어와서 구매하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드시는거나 다를 점이 없습니다. 인터넷 판매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예전에 비해 보기 힘들어졌지만 미스터 트로트 하로보이스 박지현은 8년간 어머니를 도와 수산업에 종사했고 대학생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지현은 최근 팀미션에서 멤버들을 위한 해신탕을 뚝딱 만들어내며 상상하지도 못했던 요리 솜씨를 뽐내기도 했는데요. 박지현이 4년 전 목포에서 장사하던 시절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박지현은 해산물을 손질, 유통하는 일을 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해산물을 포장해서 주로 인터넷으로 전국 각지로 판매하는 어엿한 어업인으로 등장했습니다. 지금도 인상이 순둥순둥하지만 4년 전이 얼굴도 순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제 전국 각지에서 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드시는 거나 다를 점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바로 드시는 거나 저기 얼음 넣어가지고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입판 받은 거를 저희가 바로 네, 지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판매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서울에서도 많이 시키고, 이제 병어가 맛있을 때라서. 예전에 비해 보기 힘들어졌지만, 그러니까 가격을 아무래도 저렴하게 나가는 편이죠. 가격, 가격 경쟁력이 좀 있어야 물건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마진은 별로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가격이 다 오픈되어 있는 거라 인터넷 판매는 경쟁업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저렴해